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애니어그램의 새로운 그룹핑 방법, 하모닉 그룹을 소개했죠. 그리고 그첫 번째 그룹으로 긍정적 전망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멤버가 2번, 7번, 9번이었죠. 오늘은 이 그룹의 이름이 왜 긍정적 전망 그룹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하모닉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그걸 먼저 보셔야 오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모닉 그룹은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에니어그램 도형입니다. 2번, 7번, 9번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셋다 도형의 상단에 위치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은 잘안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아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직관적 애니어그램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도형의 위와 아래는 인간 정신의 표면과 깊이를 말하는 거라고요. 일종의 바닷속 같은 거다 라는 비유도 했습니다. 2번, 7번, 9번 이 사람들은 거의 표면에 가깝게 있어요.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면쪽이 밝죠. 아래는 깊고 어둡습니다. 심각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긍정적 전망그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건 밝은 면만 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면은 잘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영어로 p o s i 를 긍정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경우엔 낙천적, 낙관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긍정적 전망그룹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람들을 낙관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파시티브 아웃룩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낙관의 관자가 볼 관자니까요. 사실은 애니어그램 도형을 놓고 설명할 내용이 이건 말고도 많은데 일단 이 사람들 이름이 왜 긍정적 전망그룹 낙관이들이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도형을 잠깐 보여드린 거니까 애니어그램 도형으로 하모닉 그룹을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번, 7번, 9번 그룹을 낙관이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늘 소개할 하모니 그룹은 능력 그룹입니다. 컴퓨터시 그룹이에요. 컴퓨터시 하면 능력, 역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역량이들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이들도 괜찮지만 왠지 능력자들이랑 헷갈려서 역량이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부르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도형 얘기할 때 같이 설명할게요. 자, 멤버는 1번, 3번, 5번 이렇게 세 유형으로 구성되고요. 자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낙관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드렸죠. 2번, 7번, 9번 이 사람들은 길들여진 본능 즉 야생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친한 동물의 본능처럼 제어되는 본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고요. 대체로 가볍고 밝은 편이에요. 간혹 거친 면이 있다고 해도 길들여진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나 돌고래처럼 결국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개그 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아마 낙관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영양이들에 대해서도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3번이 기준이죠. 항상 1차 유형 369가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3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사람을 총딱 보면 주로 사고 본능만 보입니다. 이전에 이걸 기능 모드라고 했죠. 자, 3번은 어떤 사람이죠? 잘 나가는 사람, 성공지상주의자.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처럼 효율이 좋은 기계처럼 성능이 탁월한 기계처럼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움직이며 일합니다. 이때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배제된다고 했죠.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3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모를 때는 이런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일을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 모티브는 뭐라고 했어요? 감정 때문에 그렇죠.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목 받고 축하받고 존경과 사랑 부러움을 받는 그 영광스럽고 짜릿한 느낌 감정이죠. 이게 이 사람이 일하는 목적 이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일할 때는 감정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1차유형 369 세유형 모두는 이런 역설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런걸 아이러니라고 하나요 패러독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이런게 있는 사람들이라는거예요 이렇게 3번처럼 어떤 행동의 모티브가 감정인 사람들이 2번 4번인데요. 그래서 3번이 본질적으로는 2번, 4번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겉보기에 3번은 이들과는 아주 다른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일까요? 2번, 4번이 아니라 7번, 8번처럼 보인다는 거죠. 거의 정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3번을 잘 모를 때는 3번이 7번, 8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7번, 8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감정이 별로 풍부하지 않은, 정서적으로 좀 메마른, 심지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썰티브라고 했죠? 3번, 7번, 8번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더 알게 되면 3번의 다른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외로 감성적인 면이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3번, 7번, 8번이 딱 공감 능력이 부족한 어썰티브라고 했다가 3번은 좀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초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요 사실 1차 유형과 2차 유형이 디테일에서좀 차이가 있어요 2차 유형은 왕따가 그냥 왕따일 뿐이죠 순차적으로 배열된다고 했잖아요 7번, 8번은 감정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밀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왕따죠 3번은 1차 유형인데 7번, 8번처럼 감정이 왕따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1차 유형은 왕따가 곧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3번은 감정이 왕따이면서 동시에 대장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 7번, 8번이 똑같이 어설티브라서 감정이 미발달된 유형들이라고 해도 3번의 경우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감정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 어쨌든 감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는 거죠 4번, 5번,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유형 모두 위드론이라서 본능이 미발달된 유형들이지만 9번의 경우는 그러면서도 본능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런 면을 드러내곤 한다는 거예요 물론 4번, 5번도 본능이 있죠 하지만 4번, 5번은 본능에 집착하기보다는 감정 그리고 사고에 집착하는 유형이어서 같은 위드론인 9번에 비해서도 본능이 덜 드러나는 편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발달 단계가 평균 범위라고 가정한 겁니다. 발달 단계까지 고려하면 다양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고요. 건강한 범위 또는 불건강한 범위라면 유형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7번, 8번이 감정적으로 메말랐다. 뭐 이런 얘기도 어디까지나 평균 범위의 7번, 8번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오해없길 바랍니다. 어쨌든 3번을 좀더 알게 되면 3번이 의외로 감성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친해져야 됩니다. 특히 3번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3번 스스로가 그래도 이 친구는 끝까지 나를 알아주는 그런 좋은 친구라고 인정하는 상대에 대해서만 마음을 열기 때문에 중칠한 정도는 그런 게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록 숫자가 매우 적을 수는 있지만 3번이 마음을 연 상대는 그걸 보는 거죠. 얼핏 얼핏 3번의 다른 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가려져 있던 감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처음엔 기계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감정이 약간씩 드러나는 걸 보게 될 때의 3번은 처음 봤을 때처럼 7번, 8번도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은 감정이 좀 메마른 편이죠? 그렇다고 2번, 4번도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감정이 좀 풍부한 편이고요. 1번, 5번과 비슷해 보이는 시점이 온다는 왜 3번이 1번, 5번과 비슷해 보이는 걸까요? 3번의 첫인상이 7번, 8번과 비슷해 보였던 이유는 뭐였죠? 왕따가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왕따가 다 감정으로 갔죠. 감정이 다 한쪽에 짜쳐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이 왜 2번, 4번과 같은 감정 유형일까요? 대장이 같아서 그런 거죠. 대장이 다 감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달라도 그 행동의 모티브가 비슷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3번을 알게 되었을 때 1번, 5번과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꼬붕이 다 감정이기 때문이죠. 1번은 본능이 감정을 데리고 놀죠. 본능이 대장이고 감정이 꼬붕이에요. 그렇죠. 5번은 사고가 감정을 데리고 놉니다. 사고가 대장이고, 감정이 꼬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감정이 데리고 노는 기능이 없어요. 혼자 놀고 있죠. 그래서 3번은 감정이 대장이고, 왕따고, 꼬붕인 거예요. 감정이 대장인데 혼자 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1번, 5번, 3번은 감정이 꼬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제어되는 감정, 컨트롤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원래 꼬붕이라는 게 뭐예요? 대장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대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1번은 본능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5번은 사고가 감정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어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감정이 컨트롤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 감정이 아주 풍부하거나 혹은 감정에 휩쓸리거나 푹 빠져 있거나 이런 면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2번, 4번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아주 메마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평균 범위의 7번, 8번은 상대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컨대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옆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본인도 눈물이 나긴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하품 때문에 예. 하품 때문에 살짝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식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7번, 8번 중에 특히 남자 7번, 남자 8번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이 사람들은 멜로 뭐 이런 장르보다는 액션이나 코미디를 훨씬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들 1번, 5번은 2번, 4번처럼 감정이 풍부하거나 감정이푹 빠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7번, 8번처럼 감정이 상대적으로 메마른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기는 있는데 충분히 컨트롤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5번 이 사람들은요.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아요. 감정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타인, 관계. 이 사람들은 감정이 어쨌든 활동은 합니다. 감정이 꼬붕이기는 하지만 대장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 무난한 편이죠. 근데 감정이 아주 풍부한 관계를 맺지는 않고요. 뭐 엄청 낭만적인 만남이라거나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드라이한 편이라고나 할까요? 약간 사무적인 느낌. 감정이 있긴 있는데 막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은근히 있다 보니까 좀 츤데레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서로 친해지면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친해져도 좀 무미건조한 편이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지킬 건 지키는 거고요 또 다르게 보면 약간 거리감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친해져도 그러면서도 남들 생각도 꽤 합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감이 오시나요 1차 유형 3번도 이런 면에서 1번 5번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물론 1차 유형이든 2차 유형이든 좀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토니 비안이 첫인상 같은 거라면 하모닉은 좀 알게 되었을 때더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모닉의 두 번째 그룹 1번, 3번, 5번 이들은 히로엘하게 감정을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런 감정이 은근히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담백한 편이란 얘기예요. 감정의 진폭이 크지 않아서 감정 조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사무적이고 드라이 한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춘대레같이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능력그룹, 영량그룹인데 저는 영량이들 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낙관이들, 영량이들두 그룹을 보셨고요. 다음엔 하모닉그룹의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